우와, 이거 뭐, 이건 뭐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소박보다 큰같 그때 당시 피해를 제가 보시면, 어, 다른 일반 농가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녹균이나 탄저로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아니라 실은 서리 피해입니다. 이건 제가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맨손으로 정겁니다 <웃음> 제균 박사하고 헤라를 살포를 해서 그런 병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작업은 안 됐지만, 현재 예상하기는 한, 외출이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남 무안에 한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배추밭은 무름병으로 아주 고생이 심했던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추가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어우 맛있어 근데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무름병 걸린 배추가 이렇게 잘 됐는지 오늘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꽉 찼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도. 어우 배추가 예. 알이 꽉 찼네 꽉 찼습니다 <웃음> 딴딴해요예 단단합니다. 우와 이거 들어보세요. 배추. 우와 이거 뭐 이건 뭐야 이거 <웃음>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수박보다 더큰같아 예. 같아. 꽤 무겁습니다 이거. 예. 우와 하나 들기도 무, 무겁습니다 이게. 예. 와이피 이거,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이거 저기 뭐야? 전에 먹으면 열명은 먹었어. 그치, 저는 네. 많이, 많이 먹겠어. 아, 꽉 차서 칼도 잘안 나갑니다. 네. 이야, 이거 뭐. 꽉 찼네요, 꽉. 동네. 찼습니다. <웃음> 이거 또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웃음> 한번 드셔보시죠. 십 다, 달고나? 네. 달아! 네. 달고! 네.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 네. 배추가. 이야. 보통 다른 배추들은 뿌리 부분이 커서 어, 사용하는데 사용량이 적고, 더군다나 이게 크게면 배추 맛이 좀 적습니다. 근데이 품종 예.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죠. 다들 다른 품종들 똑같이 저처럼 같은 품종을 해도 이게 무슨 품종이요? 에아 저는 저 휘파람 골드를 사용했습니다. 휘파람 골드? 예. 아 어쨌든 뿌리가 지금 굉장히 예. 작고 잎 예. 부분이 크다. 예, 맞습니다. 보초 몇평거예요아 몇 지금 올해 만 평했습니다. 10월 중순쯤에 몇십년 만에 서리하고 냉 바람 피해를 입은 밭입니다. 음, 음, 그때 그 맞습니다. 한파 왔을 때 어,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왔는데 배추밭에 하얗게 서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서리가 오면은 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얘져서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를 제가 보시면 어, 다른 일반 농가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노윤이나 탄저로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아니라 실은 서리 피해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이, 이 상태로 된 겁니다. 근데 다른 농가들은 지금 하얗게 돼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 지역도 굉장히 상품성이 다떨어가지고 어, 상품성이 굉장히 그 많이 떨어진 걸로 해서 출하량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 배추명사가 네. 되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 다른 지역 우리 쪽에서는 물음병 현상 때문에 배추들이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아, 어, 지금도 이렇게 병해로 인해서 수확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음병이 오늘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거요 어, 일반 농가들은 물음병을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어, 우리 동제나 살균제를 사용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효과가, 어, 이미 온 상태에서는 치료도 안 되고, 아, 어, 병 진전이 빠르게 진전이 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저, 누림의 임박사님이 이걸 사용하면 아마 진행을 가정하다가도 수돕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믿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배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배추가 딱그 처음에 온 거에는 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무릎병이 현재는 제 배추를 보고, 아, 이런 배추가 어떻게 있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저, 제가 보게 되려고, 어, 우리 누림이라는 회사, 어, 법인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어, 제균 박사하고 헤라를 살포를 해서 그런 어, 병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 어, 피해가 적은 걸로 생각합니다. 제균 박사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아, 제균 제가 한번 살포할 때물 2천에다가, 아, 제균 내봉을 희석해서, 어, 그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주기는? 아 주기는 제가 딱 7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몇번남요 지금 제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4회? 4회 정도 살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맨손으로 저은 겁니다. <웃음> 네. 예, 몇번 저으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 예 분해가 빨리 되고, 인산카슘 같은 걸 쓰면, 예, 빨리 녹지 않아서, 네. 예, 굉장히 약통 탱크에서 많이 희석을 좀 빨리, 여러 시간을 좀 해야 됩니다. 한 네. 10분에서 막 15분 정도. 근데 이 제품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색깔 보면 금방 이게 녹아서 아까 그 색깔에서 노란색에서 이 파란색으로 바로 변하게 빨리 녹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수 한 20년 하면서 수천 종의 미생물 중에서 세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곰팡이하고 세균병을 억제하거나 주의능력을로이했습니다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는 물음병, 그 다음에 뿌려병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나 엿병도 되고요 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청고병 같은 것도 있고 물론 고추에도 청고병이 옵니다 마늘, 파 이런 거, 구근류 보면 썩은 병이나 균형병 같은 경우도 방제가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범용수이라게 장점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제를 안 넣어도 됩니다 일타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미세물을 활성화한 물질과 식물을 생장 촉진 효소 같은 걸 넣었기 때문에 한 번만 쓰면 병도 잡고 동시에 영양도 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왜 그럼 헤라를 만들었냐 해라는 미생물 동일하게 3종은 그대로 됩니다. 차이점 이 뭐냐 잘 알겠지만 작물이 자라면은 뭐 토마토나 이런 거 되면 열매 쪽으로 착색, 당도 그다음에 비대 쪽으로 나가야 되고 마늘 약파는 뿌리 쪽으로단 경도하고 뭐야 비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때 성장보다 아까 배추처럼 단단해지 걸로 돼야 된다 그래서 미생물 외에 요건 하자면 질소 한 4, 인산 3 2이 칼리 30에서 뿌리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작업은 안 됐지만 어, 현재 예상하기는 한 매출이 한 2억 정도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사하고 헤라를 모르는 농가들은 제 말씀이신가요? 어, 재균 박사하고 헤라가 영향이 제가 사용한 결론은 보면은 재균 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음 현상이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배추농사를 짓다 보면 배추 입에 검은 반점이나 이게 찍힙니다 그러면 배추가 예를 들어서 시장 나가서도 상품성이 없고 소비자가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면 하 점이 있으면 병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런데 그 헤라를 사용하고 제균 박스를 사용하니까 그런 배추 입에서 그런 현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Here we go.